아, 소리 나시기 전에 발성을 조금 배워볼게요. 자,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? 아 앉아 하잖아요. 그러면은 호흡을 먼저 딱 먼저 먼저 큰 숨으로 들이쉬세요. 딱 들이셔갖고 아. 음소리도 나야돼 아, 음~~ 울 울림, 울림소리가 책 끝에 맞겠고요 요요 책좀 네. 아, 갖다 들이셔요 예 네. 그래서 음~~, 음... 소리까지 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콧소리 유성음 유성. 그 울리는 것도 배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저기 뭐야 한글이 초중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받팍침소리를안 해주면은 나중에 뭔 발음을 단칫밖에 안해 에라 만수 만수 해야되는 마수가 되는거야요 니은을 안해주니까 에라 만수 만수 잠깐 사이에 은을 만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그 그 잠깐 사이에 니은을 안해주면 에라 만수 만수 자기는 만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천만에 만만해요 은을 의도적으로 안해주면 이게 마수가 되지 만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숨겨진 소리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니까 호흡을 탁 처음에 해갖고 여기 탁 해서 이밑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깊은 숨을 쉬는 거야. 하고 서서히 조금씩 내쉬면서 그 내쉬는 숨에 바,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. 들이키는 숨에 발성은 절대 안 나와. 그러니까 아. 마... 왜냐면, 콧소리를 우리가 되게 숨은 소리, 숨은 소리를 찾아줘야 노래를 나중에 잘해. 아나운서들이나 되게 이제 우리, 저기, 선생님, 뚜락 선생님이지. 불, 불연. 선생님, 이제 이 이야기, 이야기 선생님이니까. 그렇지만은 <웃음> 그런 것을 다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.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다,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. 가수들도 다 보면은, 게그 저기 봐요. 음, 하는 코소리가 이렇게 다 있어요. 그거를 다 잡아줘야만 끝까지 음이 깨끗하게 들면서 그 소리가 살아요.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죠. 예, 발음의 완성은 종성에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데, ᄂ, ㄹ, ᄅ, ᄅ, ᄅ 이런 유성음들을 잘 살려서 그 코소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. 그 숨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, 어... 소리를 수렴을 해서 끝 이렇게 탁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. 자, 다시 가요. 자, 숨을. 아. 아, 아 다시. 이거를 한 다섯 번만 해보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성을 해보겠어요. 다시. 아 이제 아. 아. 음. 이제 마지막이에요. 자, 호흡을 다시. 아. 이제 그래서 저기봐 울림 소리까지 해보셨어요. 끝에 종성 울림 소리까지 해보셨고, 그다음 이제 높은 소리에서는 앙을 해줘야 돼요. 앙에서 밑에서 위로 끌 저기봐요, 할수 있는 대로 높은음까지 앙하면서 끌어올리세요. 저는 이제 목이 세서 잘안나오는데응하서 응. 자신날 때마다 하잖아요. 그 소리까지 쭉 나올 수 있는 대로 높이 끌어올리면서, 음으로음으로 마무리를 해서 울려주세요. 자, 갑니다. 아! 응으로, 응으로, 응으로. 그렇죠. 다시 또 갑니다. 저는 안 나와요. 음.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목이 많이 쉬어서 그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.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예쁜 목이어서 쉬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더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. 음, 올려 주셔야 돼요. 음으로 해야 돼요. 음 으로 막올려 주세요. 여기가 아플 거예요. 공명 시켜야 돼요. 다시 숨을 또 몰아셔요. 자, 그래서 한세번 정도만 해보셔요. 아. 그렇죠. 잘하고 계세요. 진짜 그야말로 흥이에요. 흥이에요. 자, 두번 남았어요. 저기 우리 기사님은 더 높여서 응으로 해갖고 예, 짜증나! 할때 짜증나는 성까지 쫙 올리셔야 돼요. 꽉 끌어올리셔서 확 닫아갖고 응! 으로 올리세요. 자, 또 들어가요. 자, 숨을 한번 몰아쉽니다. 아~~~~~ 으로으로한 번많... 번만 더! <웃음> 다시 또! 또 숨을! 아 발성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국악 발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저기 봐요 발성을 배우시겠어요.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이거 굳이 개명을 응? 하자면 응. 레, 솔라 레, 레, 라솔 레, 로해도 되고 솔도 레, 솔 그나 그게 정확한 음 높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균율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개이름으로 서양 개이름을 하자면 그런 정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그 음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다 그걸 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혹시 어디 가서 음을 잊고 생각이 안날 때는 솔도레솔 을 생각하거나 레솔라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슷의 작용을 뽑아 주시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다시 가요. 아. 아, 아, 아, 아 이런 정도 발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풀이 들어가시겠어요 <웃음> 음. 자,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여주시고 목을 가다듬으세요 기침 100마, 100번 1 0 0 기침하면 안 돼요 한번 기침도 10마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기침을 하시지 마시고 기침 날것같으면 얼른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기침이 제일 목에 나빠요 그 다음에 화나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주 나빠요, 목에. 그리고 또 격한 운동 후에 이렇게 말은 괜찮은데, 조그맣게 하는 말은 괜찮은데 막 노래하고 그러면 나빠요. 목 상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목 분들 따뜻하게 머플러 같은 것으로 감싸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. 목 감기,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목 감기가 들어와요. 근데 우리는 목감기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감기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목감기 안걸리게 하려면 목을 항상 따뜻하게 뭘 감싸주시면 목감기 안걸리고 목도 예쁜 소리가 더 유지되니까 이제 앞으로 소리들을 배우시니까 목을 좀 아끼시려면 목을 감싸고 하셔야 돼요